자, 안녕하십니까 장유성입니다자 음. 오늘은 아 어, 저기 파킨슨병 그리고 뭐, 혹, 뭐 루게릭병 혹은 알츠하이머 뭐 이런 뭐 병명이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어, 치매도 속 어, 관련이 어, 치매도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튼 여 여러분들이 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오늘 동영상 올리면서 너무 부담이 돼요 어, 부담이 되고 요행감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게 머리 쪽 그러니까 뇌 쪽으로 어떤 치료 작업이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상당한 위험 부담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명현현상이 나타날 때 대처하는 어떤 그런 지식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제 동영상을 이제 구독, 신청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나름 어떤, 이제 어떤 2차 자각증상이나 명예는 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라고 지식이 좀 갖춰져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머리 쪽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그하여 그러니까 좀, <웃음> 잘 하실 수있을는지라 걱정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어. 물론 이 동영상을 구독 신청해서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혹가다가 또 우연히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시는 분들은 하여튼 조금 조심해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알아보시고 또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좋다니까 그냥 따라하거나 막 따라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은 계산 가운데 아, 얼마나 할 것인가 또, 어떤 주기로 할 것인가, 어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고 항상 행동을 하셔야지, 실천에 옮기셔야지, 뭐, 득되고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 항상 탈이 나요. 뒤탈이 나고,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매 치료법이 없느냐, 파킨슨 병, 뭐 루게릭병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 걸 제가 댓글을 보고 그냥 조금 내가 이런 동영상을 올려도 되나 올려도 되나 계속 제 자신한테 또 질문도 해보고 좀 어찌하면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일단은 한번 도움이 된다면 한번 설명은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은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막 행동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뇌쪽에 나타난, 그러니까, 파킨슨 병, 루게릭 병, 뭐 알차이먼 병, 뭐, 치매는, 뭐, 이런 현상까지는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손, 손이나 팔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떨리죠. 그죠? 아, 떨리고, 흔들리죠, 그 흔들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러면서 점점점점 온몸의 신경계가 손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음, 결국은 어, 좀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저도 조금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퇴행성 신경질환이라 그래요, 퇴행성 신경질환. 자이 말은 뭐 무슨 뜻인가 하면 신경이 어떻게 든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면 뇌에서, 이제 뇌하고 이렇게 경추 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뇌에서부터 모든 신경은 시작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뇌 손상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다리가 떨리기도 해요. 다리가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뭐 한쪽 다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희한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음. 이 퇴행성 신경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퇴행성 관절염, 뭐, 무릎 관절염, 발가락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 어떤 이런 분들 퇴행성이라는 말은 그 문제가 나타난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나타나는 혈관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혈액 공급이 안 되는데 왜 신경이 손상을 입느냐? 자, 모든 혈관을 따라서 신경이 따라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모든 혈관을 따라서 신경이 따라 움직여요. 신경은 온몸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혈관들도 온몸에 펼쳐져 있어요. 뭐 혈관 길이가 13만 킬로미터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신경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뇌로 올라, 흘러가는 어떤 혈관에 이제 신경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그쪽에 피가 잘안 들어가 예를 들어서 피가 안 들어가면서 이제 신경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받아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기능을 하게 되는데 혈관에 <웃음> 혈관에서 이제 신경으로 혈액 공급이 안되고 그러니까 뭐 신경이 얼마나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혈관이 말라가기 시작한다 아주 좁아지면서 뭐 뇌 경색, 이런 거 있잖아요. 뇌가 딱딱해져 버려요. 피가 공급이 안 되면, 딱딱해 버요 침에도 결국은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기억, 기역, 기억을 주장하는, 주관하는 어떤 세포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막, 이제 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신경이 이제 사라져. 이제 기능을 거의 못하게 되니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퇴행성이라는 거는 그 문제가 나타난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또안 되면서, 신경이 재기능을 못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어,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어 설명을 못하는데. 그러면, 자, 이거 반대말나오시다 반대로. 그러면, 머리 쪽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 있는 쪽으로 혈액을 다시 공급을 해주면 그 신경이 살아날 것인가. 자, 이런 가설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치매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치매 그러니까 뇌세포로 향하는 기억 뇌세포로 향하는 혈액이 차단이 돼서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피가 흘러가서 기억력이 흘러가면 기억력이 살아날 것인가 안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살아난다고 어, 믿고 저는 또그걸 경험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어, 이렇게 댓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몇분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머리가 살아난다, 어, 살아난다, 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되게 일반인들이 행동하는, 그,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행동하고 어떤 상식적으로 어떤 현대인들이 뭐 치매다 파킨슨병이다 알차이병이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어떤 방식을 취하나 하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자, 걷기가 좋다 걷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요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머리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신경이 정상 기능을 못하면서 이게 신경에 피가 들어갔다가 말았다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팔이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있고 그죠? 음. 자 그런데 이제 극기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자 머리 쪽에 피가 안 오는데 극기 운동을 한다.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뭐, 저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는데, 걷기를 하게 되면 다리를 쓰잖아요. 그죠? 그 피가 어디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다리와 복부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머리 쪽은 피가 더 부족해지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안달흔들 하면서 이렇게 걷게 되는 거야 근데 운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운동을 움직이고 있을 때는 뭔가 돌아가니까 좀 만족감을 느끼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면 정세가 더 나빠져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흔들리는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손에 그러니까 우리 대뇌가 있고 손해가 있는데, 손의 위축성 증후군인가 저도 병명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어떤 어린 떤어 아가씨가 손의 위축성, 어나 갑자기 어졌을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갑자기 넘어졌대그 다음부터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이 손의가 위축 수축이 되는 거예요. 찌그러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혈액이 그로도 손의 쪽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서 자꾸 찌그러드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내가 유심히 그 TV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아, 딱 느껴지더라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면그 친구가 발작을 하는데 이제 탁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이래 베개를 베고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탁 터들면 이빨을 막 계속 딱딱거린 거예요. 이빨을 계속, 하, 아, 하, 하, 하, 하. 참하더니만은 싹, 아,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딱 눕더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소 손해가 위축되소 손해 쪽으로 피가 안 들어가니까, 이 축으로 가, 자기 보호 본능, 방어 본능으로, 응, 응, 함이, 이렇게 되면, 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턱관절 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경, 경동맥 통해서 피가 공급이 돼요. 피가 공급이 되면서, 손해 쪽으로 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도록,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이야. 어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쉽게 죽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방어 시스템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추운 겨울날 옷을 좀 두껍게 안입고 바깥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빨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무조건 반사적으로 떨린 이빨이 딱딱딱딱딱 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뭔가 면 지금 피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끌어올려라. 지금 뇌, 뇌가 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끌어올리라 뜻이야. 한참 딱딱 거리다 보면 이제 멈추죠. 알아서 멈춰요. 또 어떤 때는 이 앞면에서 저녁에 좀확 아, 피곤하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 아, 있었다. 그 어느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눈꺼풀이 다다 떨려요, 눈꺼풀이. 그 사실은 피가 떨어지는 거다. 피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게 보충, 피를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무조건 반사적으로 뜨는 거야. 야, 너 지금 피가 부족해. 떨어져.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라는 말은 움직임이 있는 곳에 피가 간다라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 이쪽으로 피가 들어와요 혈관이 막 서올라요 아령을막 들었다가 이 팔뚝에 막 혈관이 막 올라와요 왜? 몸에서 팔로 피가 이동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눈꺼풀이 떨릴 때는 이 윗부분을 막 마사지를 해주면 알아서 멈춰요 왜? 이쪽으로 움직여줬으니까 올라오게 만드는 거야 응? 뭐 이빨이 딱딱 끓인다가 뭐. 목에 힘을 준다가 이마를꾹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피가 올라오면서 이빨 뜨는 게멈춰요 그러니까 피를 이제 자율 신경에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신경에 맡기지 않고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피를 올려 주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추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자 뜨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자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이나 뭐 뜨는 거는 똑같잖아요. 흔드는 거. 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왜 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도 방어 시스템이야. 자, 이게 흔드는 작업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 자,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심장에서 대동맥이 나와서 세, 가, 세 가닥으로 갈라져요. 제가 했던 얘기 또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는거니까좀양해부탁드리게요 심장에서 대동맥이 나오자마자 세가다로 갈라지는데 한가닥은 이 팔과 목과 머리로 피를 공급해 주는 목오름동맥 한가닥은 배와 다리로 내려가는 위대동맥 이렇게 하고 한가닥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심장을 움직여 주기 위해서 표피로 돌아가는 관상동맥 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를 한 50, 60, 70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점점 많아져요. 그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5, 아, 뭐, 관상 동맥으로 한, 심장을한 2가 들어간다면, 이쪽으로 4, 아래쪽으로 4 정도, 이제 원래 건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면,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 50, 60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심지어 어린 친구들한테도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30, 이쪽은 4, 아 이쪽은 3, 이쪽은 5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2, 6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리 혈관이 막 커지죠. 아랫배가 커지고 복부 혈관들이 점점 커져가요. 그 압력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병이 올라, 나타나는데 다러가지 병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러니까 혈관에 피가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 건강한 사람은 피부도 그렇고 딱 피부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탄탄해요. 자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피부 자체가 벌써 물컹물컹하고 좁아져 있고 약해져 가고, 그, 혈관에 피가 없으면 허물어져요. 피부 가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허물어져서 내리고, 주름살이 생기고, 목의 주름, 어깨는 얇아지고, 팔뚝도 가늘어지고,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상체에, 머리와 팔에 있어야 될 피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왜 내려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온몸의 운동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운동을 생각할 때, 원래 가장 좋은 운동은 전신운동이에요. 전신운동, 그러니까 팔, 손가락, 머리, 막 에? 진짜 입운동, 다리운동, 허리운동, 모든 걸 골고루 해야 사람이 건강한 거야. 골고루 해야 우리 몸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운동하는 습관을 보면 자전거 타기다. 자전거 타기는 도대체 무슨 운동입니까? 계속 다리만 운동하는 거예요. 그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 나중에 보면 다리는 두꺼워져. 그런데 이 위쪽이 점점 피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 피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단백질이 공급이 되면서 근육은 형성이 되는데 근육도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자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파킨슨병이나 이렇게 루게릭병이나 어떤 치매 이런 분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든 생존 본능으로 운동을 하긴 하는데 뭔가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다리도 안 움직이는데 막 지팡이 짓고 어떻게든 걸어가려고 하고 긋고 긋고 또 긋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한 이틀 누워있고 그럴 때는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돌아와서 쉬다 보면 다리 쪽에 피가 넘어가서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되기 시작하네요 몸살이 걸려 버린 거예요.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걸어 다니면 치매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나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더악화돼요파킨슨병루게릭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혈관의 피가 원래대로 가득 차서 정상적으로 혈액이 이동하고 있다. 순환이 되고 있다.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원래 혈관에 있는데 피가 충분히 안 들어와. 심장에서. 여기 들어와야 될 피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관이 탄력을 잃게, 잃게 되겠죠. 피가 안 들어오니까 점점 혈관은 수축 현상이 벌어져요. 점점 찌그러져요. 좁아져요 근데 뭐 그것도 다 고르게 좁아져 가면 좀 덜해 근데 사람 몸이라는건 그렇지 않거든요 뭐 자세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맨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맨날 옆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혈관이 다 변형이 돼요그 사람의 내구성은 보통 뭐 50년 60년 정도 이렇게 끝해요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혈관이 혈관이 변형이 되면서 혈관이 변형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병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러지는 거다. 이거는 빼고 외상 증후군, 그러니까 외상 빼고는 타박상이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혈액순환의 문제에서 진짜 뭐 당뇨병이다 고혈압이다. 이거 전부 다혈액순환이거요 상자의 압력이 상자 혈관이 너무 커지면서 나타나는 병이 혈액순환장애가 대신 이 위쪽은 좁아들기 시작. 근데 좁아들다가 어느 부분은 안 좁아지고 어느 부분은 심하게 좁아지고 이래되면 이제 피가 어느 부분은 정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찔끔찔끔 빠져나가고 정체가 된 부분 염증이 생기고 막 혹이 생기고 정체가 되면 점점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뇌종양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정체가 되면서 나타나는 거고 그죠?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은 뇌경색이다, 치매다, 파킨슨이다, 루게릭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하여튼 이제 제가 도대체 이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아 이거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라는 측면에서이네 가지만 집어넣었어요. 치매와 파킨슨병, 루게릭병, 알츠하이머, 그죠? 여기 어, 가지 봤습니다그니까 근데 이제 이제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자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거요 사람이 이제 걷기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걷기가 도움이 돼요 왜? 혈관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온몸의 혈관이 그런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 근데 그것도 걷기를 제대로 안하고 팔을 열심히 안 흔들고 다리만 까딱 까딱 주머니에 손 꽂고 허리 굽혀서 이건 거의 자살행이야 수명을 단축시키네. 공원에 가보면 막 어떤 사람은 물병을 양손에 잡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뭔가 아는 사람이야. 사람 몸이 어떻게,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물병을 잡고 흔드는 거야. 걸어걸어다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부끄럽다, 이게. 쪽팔린다, 이게. 근데 벌써 이제 머리 쪽에 피가 안 들어갔어. 실제로 머리 쪽에 피가 안 들어갔다. 이마는 또이 경동맥, 그지? 이목 쪽으로도 피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에 디스, 목 디스크 쪽 쪽에 이제 신경이 압박을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이제 손이 저리거나 팔이 저리거나 이런 현상. 그러니까 머리 쪽, 이 경추 쪽 이런 게그이다 이제 팔과 손에 증상이 나타나요. 흔들리고 저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니까 러 이, 저, 이 부분은 제가, 그니까 러 동영상을 올리면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 실수하면 어떡하나, 무리하면 어떡하나, 무리하다가 또 확, 막 두통이 오고 막 이러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뭐 편두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한쪽이 아플 때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하세요? 목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거 동영상을 막 올려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진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하... 이 동영상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실지 르지만 아니면... 일단은 지식은 갖춰 놓으세요. 지식은 갖춰 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 공감을 한다 이러면 언젠가는 계산된 행동으로 치료 작업으로 들어가 보시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실행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응? 그러니까 어떤 공감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 불안감과 함께 자기가 계산을 못해 공감하는 사람만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관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본인 마음대로 행동해요 막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버리고 막 그 뒷감당을 못 하는데 명현현상이 나타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왜 사람 살리려고 병원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곳은 병원이에요. 왜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고 치료 과정에서 죽어가. 는 제가 만약에 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치매가 걸렸다, 이러면, 일단 살리기는 살려야죠. 그죠? 뭐, 박현선 병이 걸렸다. 진짜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아요. 진짜 신중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게, 어떤 분이 이동영제 동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아파서 이 동영상을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소개를 받아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 아버지가 아팠어 어머니가 아팠어 혹은 언니가 아팠어 오빠가 아팠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동 영상을 보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자기가 아 무리가 됐다 언제 무리가 됐다 언제 두통이 온다 이런 걸 본인이 제일 빠르게 알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할 때는 진짜 관심을 많이 줘야 돼요 이제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설명되는데 진짜 관심을 주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머리는 아프지 않으세요? 뭐, 어? 뭐 몸살기는 없으세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멈춰야 돼요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멈추기도 하고 오히려 피를 끌어내리기도 끌어 하고 막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 피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이제 허리를 굽히고 있거나 허리를 굽히고 있거나 걸어다니면 머리에 있던 피가 점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이것도 하여튼 조금 알아두세요 자 걸어다니면 머리에서 피가 내려간다 그는 굉장히 물리적인 현상이야. 내가 보니, 이는 그냥, 내가 과학적이라 이러니까, <웃음> 어떤 분이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저도 그런,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어, <웃음> 부담이 돼요. 좋습니다. 뭐, 과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일단 내려가요. 그죠? 자, 봅시다. 이제 걷는 거, 걷는 행동은 그러니까 이네 가지 증상에 대해서 걷는 행동은 치료를 위해서 걷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을 위해서 잠깐 잠깐 걷는다 이거는 괜찮아요. 오히려 혈액 순환을 위해서 잠깐 뭐한한5분 정도 이렇게 삭 이렇게 좀 팔도 좀 흔들면서 이렇게 혈액 순환을 위해서 5분 정도 걷는다. 이거는 괜찮은데. 5분 정도 걸었으면 반드시 앉거나 누워야 돼. 왜? 걷는다라는 거는 다리에 다리가 우리 온몸의 체중을 다 받치고 걸었다라는 거. 무지막지한 피가 내려갔다는 라 거예요. 팔도 안흔 들고 만약 그렇게 걸었다면 팔을 흔들어도 결국은 다리한테는 져요. 다리는 50kg을 받치고 걷고 팔은 그냥 팔 혼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물병을 들고 걷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응?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이 아주 나쁜 사람은 물병을 못, 못 들어요. 물병 걷고 걸면 막 충격이 와, 와요. 쇼크가 와요. 그것도 또또이 얘기 들었다고 아, 나는 물병 들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기 체력을 알아야 돼 자기 몸 상태를 알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 이런 실수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가 자꾸 그래요. 계산을 해라. 계산을. 뭘 계산하느냐. 자기 몸 상태를 계산해라. 그리고 운동 방법을 어떻게, 어느, 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이걸, 단계적으로 올려갈 것인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계속 몸살에 걸리고 명연현상 2차 자각증상 이런 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분 중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도와줬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서 올리는 이유는 물론 도움이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것들는데 안타까운 마음에도 올려드리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동영상 안 올리고 싶어요 안 올리고 싶은데 너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올려드리는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버지 이거 좋대요 앞으로 걷지 마시고 무조건 이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치료하고 싶다라면 매일 전화를 하든가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요. 다 다르잖아요. 심각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뭐 치맥기만 조금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족분 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이것, 이것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분들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벌써 뇌에 문제가 나타나 있다는 거는 사고력이 떨어져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환자분한테 그걸 맡기고 그냥, 아, 이거 좋으니까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제가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우리 와이프나 우리 부모님,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이런 방법을 몰랐는가 참 한스럽기도 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다그러면그 사람하고 거의 일심동체가 돼서 그 사람의 간호를 들어갈 것 같아요. 운동 스케줄을 잡아주고 몸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단계별로 운동 강도를 조금씩 일주일 주기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상태의 변화를 계속 체크를 하고 노트에다가 상태 변화를 체크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직 사고 능력이 있,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만 방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 이게 왜 주위생? 그러니까 저는 이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하세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책임져 줄 수도 없고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뭐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댓글에서 막 이렇게 질문을 했죠 댓글에 질문을 안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짜고짜 막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막 전화 와서 막. 도와달라, 막,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한명이지만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지금 2만, 2만 명이 넘어서, 2만 5천 명이 넘어요. 제가 여러, 분들은혼자지만 저는 2만 5천 명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세미나는 매주마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제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죠? 네. 팍, 전화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막 댓글에다가 일단은 막 질문 올려놓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지금 댓글에 막 올라와 있는 댓글이 지금 제가 못 올리고 있는 댓글이 400개 넘어가요. 금한 500개 는도된것 같아요. 그분들 댓글에 답변 안 따라드려주면요. 화를 내요, 화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제 입장도 그래요. 저도 막 간절한 마음에 올려놓으면 답변 안 해주면 짜증나죠. 어? 지는 살만한 모양이지. 나는 죽어가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런 것 같다. 그죠? 좋습니다. 하여튼, 또 엉뚱한 소리 했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이게, 이게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머리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 머리에 문제많이 아니에요. 뭐, 상자에 소화기능에 문제가 나타나 고 다리에 하지정명이,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피가 복부와 다리에 내려가서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파킨슨 병이다. 가장 큰 문제가 알츠하이머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여러분들, 나이를 먹게 되면 벌써 창자를부터 다리, 엉덩이, 고관절, 허리 문제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다고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만 잡고 생각하는데, 그죠? 제가 보기엔 모든 병의 기저에는 소화불량이 있어요. 소화불량. 사실은 소화불량과 이 머리 문제는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같이 생각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머리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몸은 모든 혈과는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죠? 물론, 이제 머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와 팔에 관심을 좀 갖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기는 가질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다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예상을 하셔야 된다 어떤 분 중에 그래요 아 이걸 해결하니까 고 다른 쪽에 어깨 아픈 걸 치료하고 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 그래서 약간 원망식으로 나한테 얘기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그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를 해결하면 옆에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있 근데 문제의, 부, 문제의 어떤 뿌리가 같이 있는데 나타난 거는 어깨고. 이제 이게 혈관이, 혈관이 살아나면서 이게 피가 이제 더 많이 올라오니까, 머리 쪽에 피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머리 혈관에도 벌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하려면 다리에서부터 허리, 팔, 머리까지 골고루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자 이런거는 아, 봅시다 이제 머리 쪽으로 피를 올려 보겠습니다 어, 올리고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올려야 돼요 조심스럽게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걷는 걸 통해서 치료하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은 접으세요 일단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치료 방향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병원에서 조차 그걸 군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그 병원에 가서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마세요. 또 무슨 또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 네? 간혹 가다가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선생님한테 따졌다. 동영상 보고 뭐 네? 이런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분들 내가 겁이 들덜크아 병원에 가서 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어르십니다 시간이 길어지든 말든, 사실 제가 피곤한 건 맞아요. 제가 피곤한 건 맞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TV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이 뇌혈관이 좁아지신 분이 계세요. 좁아져서 거의 막힐 지경인데, 병원에서 수술하자 이랬는데, 자기가 수술 안 하겠다. 나는 어? 어떻 민간요법이나 어떤 거좀 찾아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러다가, 집에서 곰곰이 누워있다가 생각하니까, 어, 내혈관이 좁아졌어? 그러면, 이, 이걸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아주머니에요. 60세 정도 되는 아주머니였는데, 응? 네? 내혈관이 좁아지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치맥기도 조금 있고, 그래서, 아, 도대체 이걸, 여러 뭐, 여기를 눌러주면 피가 들어가나? 도대체 이걸 어떻게 넓, 좁아진 걸 넓혀줄 수 있지? 이렇게. 자기가 하여튼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든 머리를 흔들자 일단은 뭐 머리를 흔들면 어떻게 좀 피가 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팔하고 머리를 같이 흔들대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주머니는 이거야 자, 그 아주머니가 이제 뭐 소화가 잘되는지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랫배를 좀 두드렸대요 어떻게 보면 다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머리도 흔들고 온 사지를 이렇게 막 흔들었대요 그, TV에 보니까, 이제, 이제 뽕짱 메들리 이런 거 틀어놓고, 텀만 하면 흔들어. 텀만 하면 흔들고. 그러니까, 막 흥행 겪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어떤 행동인가 하면, 이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사실. 유산소 운동이에요. 피를 막 돌려주는 건데, 팔을 움직이죠. 물론 다리도 움직였는데, 복부도 때려주고, 머리도 흔들어주고, 자,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병원에 또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그 좁아진 열관이넓어졌다라는거요그 수술 안 받아도 된다 이렇어요이 말이 뭔가? 뭐 그러니까 심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그 아주머니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방향은 치료 방향은 낮췄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팔까지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킨선병이나 이런 직무는 이제 손이 떨리고 이러지 않았으니까 아주 심한 건 아니었어. 머리에서 피가 아주 빠져버린 게 아니고 혈관 한 가닥에 피가 부족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아주 나쁜 건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파킨선병이 왔다. 알츠하이머가 왔다. 루게릭이 왔다. 이거는 심한 거예요. 아주 심한 거야. 그러니까 다리는 사용을 못해. 다리는 아주 필수적인 상황 외에는 네? 필수적인 상황에 뭐 화장실을 간다. 뭐 잠깐 5분 정도 산책한다. 요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는 다리 사용은 조금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다리는 체중을 받치고 걷는다 그랬죠. 조금 5분만 걸어도 피가 확 내려가요. 머리에 있던 피, 가슴에 있던 피, 팔에 있던 피가 창자와 다리 혈관 쪽으로 확 내려가요.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쫙 내려간다니까, 진짜로. 왜냐 그쪽 혈관이 커져 있으니까 더 빠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분들이 걸어서 치료한다는 라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요 자. 제일 좋은 운동은 <웃음> 제가 이런 말이에요 제일 좋은 운동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다 자, 사실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이 되게 많아요 제일 좋은 운동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사람들이 누우면 운동이 아니다 라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로 <웃음> 오히려 어설프게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두 번째 좋은 운동이 앉아서 하는 운동이다. 세 번째 좋은 운동. 제일 하발이 운동이 서서 하는 운동이다. <웃음> 자, 이걸 받아들인지 못 받아들인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아, 못 받아들인지 괜찮은데, 일단 머리 쪽에, 서 있으면 머리 쪽에 피가 잘 가겠습니까? 다리에 벌써 피가 잡혀버리는 거야. 아랫배에 피가 잡혀버려요. 피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 <웃음> 앉아있어도 머리에 피가 잘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 힘이 지금 엉덩이에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허리를 꽉닥하게 세우고 있는 분들 별로 없죠. 그렇죠? 허리를 숙여도 피가 내려가요. 가스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주 심하신 분들은 앉아있는 것도 좋은 운동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누워서 하는 게 사람은 누우면 피가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펼쳐져요. 다리에 있던 피가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낮 동안 열심히 걸어 다니면 다리가 단단해지잖요 탱탱해지잖아요 피가 가득 차는 거야 밤에 집에 돌아와서 한숨 자고 나면 밤새 있다 자고 나면 다리가 풀려요 왜 피가 다 빠져 나오면 <웃음> 자, 우리가 평생을 잃은 <웃음> 평생 <웃음> 평생을 이런 사, 어,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그게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데, 그는 이제 생활 패턴의 변화를, 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하지정맥이 치료될 수가 없고, 어떤 다리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머리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자, 일단은, 가장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죠? 이제 머리에 피를 공급을 해주는데 머리에서 이제, 이제 팔에서부터 단계별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팔에서부터 네? 팔에서부터 단계 그러니까 아주 심하신 분들은 걷는 거는 아주 안 좋아요. 네? 사실 오분도무이야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집안에서 살짝 살짝 걸어다니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네? 바깥에 나가서 막 10분 20분 걸어다녔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악화시켜 버린다 이 상황이. 네? 일단은 팔에 팔에 피, 그 피를 공급 그 단계별이 있어요. 심장에서 올라온는 심장에서는 먼저 가슴과 팔에 피가 먼저 올라와요. 그 다음에 머리로 경동맥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든요 물론, 먼저 일로 올라가는 피도 섞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네? 그니까, 팔에서부터 먼저 피를 심장으로 슬슬 끌어올려야 돼. 그니까, 여기 어느 정도 피를 약간 공급을 해준 상태에서 머리 조작을 이렇게 슬슬 해주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칠해보겠다 싶으면 규칙을 지키세요. 걷는 거는 치료와는 아주 동떨어진 겁니다. 예? 일단, 누워서 하는 작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누워서, 자, 자 아주 이제,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팔이나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있다면 라 움직이세요. 그래. 자,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건 힘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스스로 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발견. 누군가가 손가락을 움직여주면, 이거는 별로 힘이 안 되는 거야. 왜? 움직여주는 사람이 힘든 거지. 자기가 힘든 게 아닌 거야. 자기가 움직이면, 이게 혈관이 수축팽창, 수축평장, 수축팽창 하면서 피가 들어오거라 자꾸 팔로. 팔에서 이렇게 피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빠져나가고. 네? 그게이 피는 어디서 오나 하면 심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심장에서 빠져 올라오는 거야. 요 네? 자.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네? 팔꿈치를 움직이거나 <웃음> 맞아요. 혹은 등에다가 이렇게 보통 이 머리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리혈관도 커져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다리혈관도 커져 있는데 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리는 가끔씩 이렇게 접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다리에서 피가 잘안 빠져요 다리가 아주 무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접으면 다리에서 피가 조금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잘 빠져 올라와요. 에. 그러니까 손가락 움직이는 거는 기본이고 그냥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이고, 에? 팔꿈치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혹은 이렇게 꼰트 동작이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이제 팔은 골고루 해줘야 아프지를 않아요. 어깨나 이런 데가. 혹은 이렇게 주먹을 주먹을 쥐고 이렇게 팔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손등을 바닥에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이게 이제 스스로 하는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스스로 할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걷기 대신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팔 걷기야, 네? 팔 걷기고 가끔씩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한번씩 눌러주기도 하고 등을 네? 또 등만 너무 하면 나중에 몸살이 걸리니까. 모든 방향으로 팔을 골고루 움직이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뭐 의료, 의료기 파는 데 어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제 골절 환자들한테 골절이 되면 이제 기부술을 하고 막이런 혈액이 순환이 잘안 되니까 막. 공기 압축기가 있어요. 그, 물로 해주는 압축기가 있어요. 그걸 꾹 눌렀다 폈다, 꾹 눌렀다 폈다 하면 피가 이렇게 순환이 돼요. 진짜로. 네. 그니까, 러 뭐, 적극성을 띄는 분들은 그걸 팔에다가, 양쪽 팔에다가 이렇게 좀 기계를 작동을 시켜도 혈액순환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죠? 어. 근데 그까지 아니라면, 응? 그, 뭐, 만약에 제가 제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러면 치료를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쓰기는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 응? 네? 그분이, 그 가족분이 여러분의 말을 잘 따라주면 스스로 할수 있다라면 조금씩 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뭐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하루에 열 번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야 돼요. 아침에 한 번, 10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이러면서, 그죠? 스케줄을 짜서 피가 어떻게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머리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스스로 할수 있는 분들은 팔을 스스로 골고루 움직이세요. 앉았으든, 누워서든. 자, 누워서는 바람을 굳이 안 불어도 되는데, 앉았을 때는 바람을 이렇게 한 번씩 불어야 돼요. 머리도 흔들고, 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아유한 예, 번씩 아. 오른쪽 다리는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자, 오른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자, 이걸 두 번씩 가끔씩 해줘야 돼요 왜? 바람을 불게 되면 가스가 나오면서 이게 가스가 나오면서 잘못 왼쪽 상체에 가스가 부족해서 복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드리는 건데 오른쪽 다리는 두번 들었다 내렸다 왼쪽 다리는 두번 바닥에 살짝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가끔씩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복통이 올 수가 있어요. 잠잠 체할 수도 있고. 예? 이제 바람을 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누워서는 바람 부는 거 아닙니다. 누워서는 바람 부는 거 아니니까. 혼자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예. 바람 부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TV에서 바람 불면 좋다고 많이 해요. 당신 말대로 바람 불었더니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할수 있는 분들은, 자, 이빨 딱딱, 자, 목에 힘주기자. 목에 힘줘도 보세요. 근육이 움직이는 게 힘이 작동이 되는 거잖아. 자, 피를 끌어올리는 거 자, 팔을 안들면서 그러면 피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머리도 앞, 뒤로, 옆, 자, 옆,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피가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제, 이제 올라오다가 타킨선명이나 이렇게 흔들리는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흔들리는데 딱 누우면 안 흔들려요 왜왜 그럴 것 같습니까? 누우면 안 흔들려요 누우면 피가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누우면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 그러니까 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들어오면서 피가 가득, 혈관에 가득 차지는 못하지만 적정량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시 신경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우면 괜찮은 거야. 근데 일어서면 피가 떨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서 이래, 걸어 다니면 안 된다. 나는. 자, 머리 쪽은요, 전면, 후면, 오른쪽, 왼쪽, 이런 게 골고루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뒤쪽으로는 잘 올라오는데 앞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는 잘 올라오는데 왼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흔들다 보면 어느 한 쪽이 더 아플 때가 있어요, 머리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오른쪽인데, 아 이상하게 오른쪽 머리가 아프다. 이 편두통이야. 편두통이다. 그러면 왼쪽 머리, 그러니까 귀 윗부분을 이렇게 찌그시 흔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야 돼. 아니, 누르고 난 다음에 찌그시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주면 혈액이 균형이 맞아져요. 응? 그죠? 네. 이제 가끔 어지럽다 어지러운 것도 이렇게 혈액의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약간 앞 이마를 앞 이마를 이렇게 그... 누르면서 또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현기증이 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오른쪽 앞 이마 어떤 쪽은 왼쪽 앞 이마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돼 그러니까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 주로 누워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절대 혼자 이거 보고 따라해 봐 이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분이 혼자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다. 근데 걸어 다닐 힘이 있다라는 거는 팔 정도는 흔들 수 있다라는 거야. 머리 정도는 흔들 수 있다고 봐야 돼. 그죠? 만약에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족분들이 신경,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모 네. 뭐 움직이면 이제 한쪽 팔을 들고 자꾸 흔들어주는 거지. 양쪽에서, 뭐. 만약에 네? 뭐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팔을 뭐,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팔을 이렇게, 네? 손목을 잡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고, 보세요. 근데, 진짜 중증 환자들은 세게 하면 안 돼요. 세게 하면 안 되고, 계산된 행동을 해야 돼. 뭐, 팔을 내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응? 한열번 내지 열다섯 번을 이제 손목을 잡고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주는가, 해주는데 하루에 한세번 내지 다섯 번 내서 나눠서, 에? 아침에 한 9시에 한 번, 낮에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뭐 7시에 한 번, 10시에 한번뭐 이렇게 다섯 번이나 혹은 세 번으로 해도 돼요 처음에는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이게 왠가 하면 이 혈관은 피를 받아들이는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적응 기간 갑자기 피가 너무 내려갔던 피가 너무 올라오면 두통부터 시작해서 몸살이 현상,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 욕심내면 안 되는 거야. 욕심내지 말고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이제 중증 환자잖아요.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야. 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할때 10번에서 15번 정도 손목을 잡고 들었다 내려주거나 팔꿈치를 이렇게 꺾었다 펼쳤다 해주던가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중증 환자들은 스스로 머리를 움직일 힘도 없어. 머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면 뭐 도리도리를 한다든가 그죠? 혹은 뒤통수를 바닥에 살짝 누른다든가, 혹은 머리를 위로 살짝 들어서, 음, 이빨을 좀 딱딱거린다든가, 혹은 목에 힘을 좀 준다든가, 요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주 중증 환자들은 이거마저도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 두피 마사지라고 해요. 두피 마사지. 이게 뭐 어떤 제가 탈모 치료법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두피를 마사지해 보세요 두피를 이렇게 두피를 움직여주는 거야 손바닥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두피 쪽으로도 피가 오지만 머리가 흔들리잖아요 지금 머리가 흔들린다는 라 거는 지금 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힘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이 정수리 쪽도 눌러도 줘 되고 혹은 양쪽을 이렇게 동시에 눌러도 되고,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니까, 이 힘도 계산을 해야 돼. 한쪽은 너무 오른쪽 만 계속 해주게 되면 나중에 오른쪽이 아파서 큰일 나요. 예? 그,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왼쪽을 좀 눌러줘야 돼. 반대로. 예? 두통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두통은 오른쪽이 아프면 반대쪽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니까, 똑같은 힘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혼, 혼자서는 저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 저희 집사람 가끔 이제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데, 좀, 머리 빠지지 말라고좀 젊어 보이라고 해주는데, 가끔씩 이렇게, 보세요. 이게막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이 앞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엄지손가락과 하기도 하고, 귀 밑에 이렇게 뒤통수에 손을 넣어서 막 이렇게 흔들어주기도 하고, 이마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귀, 귀 옆부분, 옆부분을 이렇게 막해주고 관자놀이도 이렇게 막, 막 눌러줘요. 근데, 근데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요. 이 사람이 얼굴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마가, 제 집사람이 마에 문제가 있어서요. 또 집사람이 거 싫어할 텐데 <웃음> 이마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래 내가 당신 위해서 하루에 5분은 내가 투자한다 이러면서 안마다 해줘요. 어. 힘들어도 그냥 아휴, 내가 집사람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 그냥 저도 힘들어도 그냥 해줍니다. 그냥 하주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머리에 피가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전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다섯 번을 하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세 번을 해서 한3일 정도 했더니만은 어떤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떤 불편하다든가 이런 게 없다라면 한3일이나4일 지나서 하루에 네 번으로 올리세요. 대번을 올리고, 그래고또한 4일, 5일을 해보다가, 그래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5번, 6번을 올리던가 아니면 운동 양을, 그니까 러뭐 마사지 해주나 팔, 이걸 횟수를 좀더 늘리는 것도 운동 강도를 올리는 거야. 피를 점점, 근데 여러분들 걷기만 그 멈춰도 머리에 올라오는 피가 점점 더 많아져. 근데 이제, 보세요. 안 그러면 또 이게, 문제점은 이제 온몸에 혈액순환이 조금 문제가 생겨 근데 혈액순환이 오히려 걷기보다 이런 군뱅이 동작이라고 러는데 지렁이 동작이라고 해요 온사지를 이렇게 다 흔드는 거야 머리도 도리도리 머리도 도리도리 팔도 이렇게 흔 들고 이게 것이 걷기보다 유산소 운동에 훨씬 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누워 있으면 피가 알아서 펼쳐지기도 하고 거기다가 촉매제로 이렇게 막 움직여주면 피가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머리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래 올라와서 혈관에 피가 어느 정도 차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혈관이 넓어지는 데는 그 혈관이 넓어지는 데는 시, 혈관이 쉽게 변형이 안 돼요. 근데 아까 혈관의 내구성은 거의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그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적되다가 50년, 60년 누적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시간도 너무 짧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르고 그 다음 달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분명히 더 좋아지는 호전 반응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그 좁아졌던 혈관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넓어지는 것은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 걸려요. 본인의 그 행동 방식,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극기 운동을 치료를 목적으로 한 극기 운동은 완전히 멈춰야 되고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것은 괜찮아요. 한 5분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5분도 중증 환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좋아지면 조금 좋아지면 이제 본인 또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서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이래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자가 그 환자분한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야. 야 이봐라 거 이거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봐. 응?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요 절대 무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체크를 해줘야 돼. 그 보호자가. 이 환자들도요 욕심이 생겨 요 빨리 낫고 싶은 욕심이 생겨갖고 이안 보일 때 미친 듯이 해버리는 거예요악 <웃음> 머리도 하고 막이러서 머리에 피가 확 올라와서 막 몸살이 나고 막 두통이 오고 이러면 뒷감당이 안 되잖아. 보호자가 도와줄 수도 없잖아 사실 응? 그러니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아버님 오늘 운동 어떻게 하셨어요? 몇번 정도 하셨어요? 혹은 몸에 좀 무리가 되진 않으세요? 좀 무리가 된다 이러면, 아 그러면, 그, 약간 뻥이라도 쳐야 돼. 네? 잘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한 반나절 정도는 특별히 이제 운동하지 말고 좀 쉬라고 하더라. 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보 전진 1보 후퇴를 해야 되요 잠깐 걸어 다니시던가. 이를 컨트롤을 못하면,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를 원망을 하게 돼요. 저를 원망 하게 되면서.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방법은. 소화불량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이제 오른쪽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머리 쪽만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그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아 이제 도와주시면 또 손가락 끝으로 자꾸 눌러주고 나중에 손가락이 절어요 손가락이 절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동영상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꼭 하세요. 손가락 절줄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누른다든가, 혹은 손가락 손바닥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두피를 마사지해준다든가, 혹은 이 부분을 이용 해서 두피를 마사지해주면 그죠? 어, 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뭐 가끔 하다, 안 되면 뭐 손가락 끝으로도 가끔 해도 되는데 너무 손가락 끝으로만 하면 손이 저릴 수가 있어요. 어, 뭐 저리는 푸는 건 쉬워요. 푸는 방법 쉬우니까 그좀 그러니까 익혀 놓고. 그게까여튼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나중에, 환자분하고 대화가 좀 통하면, 자, 아버님, 팔좀 흔드세요. 손가락 좀,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움직이세요. 주먹만 쥐었다 지었다, 폈다, 이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예요. 피아노 치면, 손, 손바닥이 뻘개지죠 그죠? 아, 피가 돌로오는 거야. 피아노 치듯이, 이렇게 한다든가, 아버님 팔좀 흔드세요 이러고 옆에서 그죠 어, 이렇게 좀 해주고 네. 또 맨날 오른쪽 다리 접고 있으면 안돼 가끔씩 이렇게 접고 왼쪽 발 흔들어주면 소화가 좀잘 돼요 에? 잠도 잘 오고 좀 해줬으면 이제 또 내려가 좀 쉬고 자, 두피 마사지 해다가팔 움직여 주다가 가끔 이제 본인 스스로 할수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한 번씩 눌, 한번 누르고, 또 머리를 이렇게 한번 드는 거야. 들어서, 이마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이빨을 또 딱딱 끓여야 돼. 목에 힘도 좀 주고. 목에 힘 주고, 이빨 천천히 딱딱 끓이고, 네. 머리를 들어서, 음,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뭐, 이빨이 아주 손상이 심하신 분들은 그냥 아래 턱만 움직여도 돼요. 아니면, 목이라도 이렇게, 그냥 입 모양만 이렇게 해도 돼요. 음. 껌을 씹어도 머리에 피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껌도 한쪽 어금니만 씹지 말고,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해야 이게 골고루 올라가요. 한쪽만 씹으면 나중에 펜, 편두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껌 씹다가 머리 아파 본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아픈지 모르는 거야. 아파도. 왜 아픈지는 모르는 거야. 한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아픈데. 네? 네. 끔찍다가 막 귀가 윙윙거리는, 네? 윙윙거리는 느낌도 가루고 있는 있고. 어. 그니까 한쪽으로만 쉬면 좀안 좋아요. 네. 네. 그니까 뒤통수도 한 번씩 누르고, 머리 들고, 음, 음, 음, 이렇게. 또 이게 대화가 되시면, 목에 힘주기 조금 시키세요. 목에 힘좀 주고. 또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이렇게 흔들면 계속 여기 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머리로 피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그니까 러 나중에 이제 대화가 되시면 아버님 오늘 도리도리 도리 하루에 오늘, 어한 50번만 하세요. 어, 러 뒤통수 누르는 거 오늘, 오늘 5번만 하세요. 그리고 머리 위로 드는 것도 이마, 이마 들고 이것도 다섯 번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네. 자, 동작들 한번 볼게요. 근데 적용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생각해서 일단 팔과 손가락, 팔꿈치, 어깨, 목, 머리 마사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여튼 움직여 주면 되는 거예요. 움직여 주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 일단 걷는 걸 멈춰야 된다 둘째는 누워서 운동하는 시간을 서서히 올려 가야 된다. 걷기 대신 이제 걷는 운동을 누워서 하는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워서 자라는 게 아니고, 누워서 쉬라는 게 아니라, 걷는 운동을 누워서 하는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누워있으면 몸이 또지푸동해져 그때는 뭐좀 앉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화가좀 되면 앉아서. 후, 팔도 흔들고, 머리도 흔들고. 나중에 만약에 좋아진다면, 점점 좋아진다면 이제 활동성을 좀 올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머리도 흔들고, 자, 머리도 앞뒤로도 흔들고, 대각선으로도 흔들고, 왜? 자꾸 흔들면 피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즉, 앉아있다가 다리에는 그래도 피가 안 가고 있다는 라거예요 어? 복부에는 피가 좀 내려가는데, 근데 흔들면 복부로 내려가던 피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피가 복부 쪽으로 내려가요. 엉덩이 쪽으로, 허리 쪽으로. 피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요. 그럼 조금, 너무 많이 내려가면 이제 떨리기 시작하니, 흔들거리기 시작하니. 근데 다시 움직여주고 하면, 서서 이렇게 하면, 잘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아, 이렇게 하면 올라올까? 이거 갖고 안 돼요. 안 올라와. 그러니까, 서서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왜? 효과가 없으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저를 원망하겠죠, 그죠? 예. 그러지 마시고, 그, 여러 내인들이 생각을 좀 해야 돼.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제가 아까 의료기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전에. 예. 근데, 베개 문제인데, 베개도 되게 중요해요. 베개를 높게 베고 있으면 머리로 피가 잘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자, 이것도 고민해봐요. 근데 평생을 높은 베개를 베고 잤던 사람을 갑자기 베개 빼라고 하면 여기 뒷목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피가 확 올라오면서 막 뒷골이 당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막 뇌에 충격이 온다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빼는 거는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아프면 나 베개 빼라 이러버리는데 중증 환자들은 분 갑자기 베개를 빼면 안 되는 거야. 조금씩, 어떻게 보뭐 한, 보름, 2주에 한 번씩, 눈치도 못 채게끔, 베개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면, 그, 최대한 낮은 베개를, 베개 하시고, 그 목베개는 괜찮아요. 목베개는, 그니까, 목을 오히려 똑바로 세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평생을 높은 베개를 베고 잤던 사람은, 목베개도 못 견뎌요, 잘. 그게 그러니까 조금 낮추다가 낮추다가 어느 순간에가 목베개를 하면 그나마 견디는데 아, 목베개도 사실은 건강에 좋은 베개예요 근데 자가는뭘 뭐, 시켰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렇게 원망식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겁이 나요 사실은 그 베개를 점점 빼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좋아지시고 좋아지시고 이제 여러분과 대화를 좀잘 해야 돼. 그거 이제 좋아지시면 이제 동영상들 여러 가지 좀 보라고 이렇게 추천도 하고 하면서 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좀 갖춰야 돼. 우리 몸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걸 이걸 알면 알수록 제가 보기엔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투자를 안 해. 관심을 또안 가져요 그냥 오직 관심은 돈뭐 명예 뭐 하여튼 꿈난 죽어도 좋다 난 꿈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나는데 건강이 없으면 꿈이 어디 있어요 건강이 없으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을 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건강 먼저 챙겨야지 그러니까 대기업 하시는 분들이 특징 이 그분들은 하루에 스케줄이 꼭 운동 스케줄이 들어 있어요 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심지어 개인 트레이너 까지 두고도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운동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바르게 운동해야 돼 자기 몸에 맞춰서 바르게 운동해야지 좋지 헬스장에 가서 막 근육 치우다가 건강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막 달리기 좋다고 하다가 막 달리기 열심히 하다가 무릎 다 나가고 뭐 응? 발목에 통풍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몸 상태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집비적이면 백전 백상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나 몸뚱아리 여기 있어, 나좀 치료해 주시오, 이러면, 의사선생님이 처방은 해주죠. 근데 그게 치료제는 아니야, 사실 여러분 약이 치료제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요 그 정상 완화제예요. 거의 대부분의 약은.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야. 때가 되면 또 나타나. 자, 앉아있을 때는 바람을 좀 불어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팔도 이렇게 골고루 흔들어주라는데, 혹시나 이렇게 정상이 심하지 않아서 치맥기만 살짝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팔을 흔들다 보면 어깨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왜 안,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하여튼 자꾸 어디가 약간씩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 누구나 아파요. 그건 좀 알고 계세요. 어. 운동을 안 하던, 안 하던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어깨 회전 근개 파열 50견 치료법 동영상을 보면서 어깨 통증을 잘 컨트롤, 거기 보면 그거 잘 따라해보면 어깨 통증이 거의 다 사라져요. 응? 사라지니까 그걸 보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또팔 운동하고 또 아프면 또 해결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중증 환자분들은 스스로 할수 없으니까 이제 팔을 뭐 이제 도와주는 거는 이렇게 큰 무리가 나타나진 않아요 큰 무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신 그것도 너무 많이 해주면 이상해져요 아까 계산 잘 하세요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해줘 시간을 길게 잡아야 돼요 알츠하이머가 파킨슨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짧게 잡아도 3년 길게 잡으면 10년이야 한국 사람 특성이 빨리 빨리 이러는데 이런 병은 빨리 만약에 오늘 알츠하이머병이 낫다 이런 경우도 없지만 은 만약에 오늘 완전히 회복됐다 이러면 쇼크로 죽어버려요 그 혈관 압력을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순차적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이 피를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고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 시간을. 혈관의 내구성이 수십 년인데,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그분이 좋아진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이 치료 원리를 잘 받아들이고 욕심 내지 않고 무리수 두지 않고 그분 도 차근 차근 차근 차근 운동 강도를 잘 조절하면서 전진해 나가면. 한 달, 또한 달, 또한달 뒤에 건강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 갈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보호자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직접 환자분들도 끝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2보 전진, 1보 후퇴, 1보 후퇴. 또 후퇴하는 방법을 모르면 또 고생하죠. 동영상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제목이라도. 그 후퇴하는 방법 몰라서 막 고생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다 제가 올려놓기는 올려놨어요. 네? 또쉴 때는 쉬고, 운동만 하면 좋아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운동과 휴식, 운동과 휴식, 적절한 영양, 이런 것들이 골고루 돼야 됩니다. 그죠? 네. 보면 나중에 몸이 좀 좋아지시고 이러면 누워서 하는 운동들은 저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이나 저 누워서 하는 운동들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동영상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 몸이 좀 좋아지시면 누워서 하는 그런 운동들을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해가면 병도 좋아지고 몸 전체의 건강을 살리기 시작하고 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모르시면 제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났네요. 아, 제가 뭐좀 건너뛴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워서 운동하라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뭐 이게 효과가 있는가 아닌가 하는데요. 효과 있는 건 맞아요. 네. 누워서도 권투도 할수 있고 누워서도 막 가위 접기 자전거 타기도 할수 있고 네? 누워서도 머리 운동 충분히 할수 있고 대개 일반인들이 안 했던 아주 놓쳐버렸던 중요한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먼저 아세요? 머리 운동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목 운동을 안 했어. 평생에 걸쳐서 그니까 러 머리, 머리도 다 빠져버려. 얼굴은 다 내려앉아버려. 눈꼬리는 다 쳐져버려. 제가, 제가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머리 운동에 관심 가지있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 습관적으로 일발도 하고, 목에도 힘주고, 에? 이거 해야 나중에 치매도 안 걸리고,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도 안 걸리고 그런 거예요. 결국 이런 걸안 했기 때문에 그런 병이 걸린 거야. 자꾸 걸어 다니는 데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사실은 걸어다녀야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등산하고 뭐 어?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나면 다리 무거지지 않아요? 다리가 묵직하잖아 등산하고 나면 뭐 다리가 딴딴하잖아요. 갔다와서 회복 운동이라도 좀 다리도 좀 들고 누워서 좀 자전거 타기도 하고 물장구 치기도 하고 가위 접기도 하고 꽈배기도 하고 좀 이랬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회복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아, 산 좋더라 경치 좋더라 이러는데 몸은 다 망가져 가고 있어. 모든 생활에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등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또 등산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회복운동을 해줘야 돼 다리를 많이 썼으니까 이제 한 하루정도는 팔운동도 많이 해주고 네? 갔다오면 다리도 좀 들고 다리를 들고 있으면 다리에서 피가 빠져요 나중에 보면 종아리가 말랑말랑해져 있어 그게 회복운동이에요 다리에 내려갔던 피를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면 회복이 되더라 다리에 피가 너무 많으면 몸살이 와요 쥐가 오고 가지 정맥이가 생기고 나중에 고관절도 빠져버리고 피가 다내려가보니까 고관절 근육이 빠져버리고 엉덩이 근육도 빠져버리고 아다모르겠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주의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세미나는 합니다. 세미나는 대사정후군 치료법 7 7강그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매주마다 이제 세미나 해요. 일요일마다 세미나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동영상과 세미나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질문을 올려서, 막 이거 어떡해요? 저것도 이러지, 이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볼동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가 감당을 못해요 댓글을 통한 치료 관련 질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받고 또 전화 상담도 못해요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세미나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그 이상은 제가 뭘 내놓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답답하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랬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니까. 이건 아,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됐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한 가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뭐, 덜 하던 건데. 우리 안준성님, 저, 안준성님 호응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연우님. 남연우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람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갑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후원자란 이름으로 또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준에 상당히 큰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든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퀀밍시님, 어, 중국에서 오신 분같던데 퀀밍시님, 어,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원님, 아,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하여튼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고 어떤 한분한 한 분의 치료를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동영상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가족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 조금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집안의 어른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프면 사실 참, 참 부담스러워요. 어설프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근데 꼭 살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진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져야 돼요. 하여튼 꼭 모두들 건강회복 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